전자의 이동 방향이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고 전 네.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잖아요. 네. 그절 근데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 거잖아요. 네.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, 음 이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. 그 전류의 방향이 그 뭐야? 어, 전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, 이번이 되겠네요. 근데,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, 전자가 요로 간대며, 쌤이 그랬잖아요. 네. 요게 전자 이동이라며, 전자가 전자 마이너스 쪽으로 와요? 일단은, 그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거든요. 네. 근데 그 전자가,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잖아요아 그래 네. 그래.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인 거예요. 근데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잖아요. 네.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돼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돼요. 아 그런 거예요? 아, 아 맞다. 네.